오케이. Okay. 1.12.2 노모드가. 아. 1.14.4. 그냥 그 모드 있는 걸로 열었다. 응. 어. 아. 난... 근데, 모드 있는 거를, 잠문 열면 계속 이래, 날아가니까, 백업, 해도 문제인데, 이게. 백업 해도 문제. 다 해봤다, 일단. 일단, 건물 형체가 남아있어서, 그렇게, 크게 위험하거든 크게 그거 된건 아닌데. 모두 계속 놓고 할까, 이거? 모드를 빼는 게 낫나? 모두 내리니까야그 건축했던 게다 사라지던데. 모두 내리. 음. 건축했다. 버전 올리는 거밖에 안 되더라. 근데 버전 어. 올려도 문제는 그런 게 있대. 뭐라 해야 되지? 음. 어... 야. 보존 올리면한 번씩 오류로 없던 지형이 막 어. 포, 생기고 그러거든 응 음. 그것 때문에 그래도 있던 게 없어지는 거보다 많은 것 같아 응. 모드 아이템들만 다 없어져서 지금 이런데 난 거, 이제 건축할 때나 모드 아이템 빼야겠다 그냥 나는 덕구 그 지붕은 음. 다복구 해놨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모두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자리 으악 그럼 앞으로는 어떻지 말자 그래? 덕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어 덕구가 구현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넣은 거거든 한계는 뭐지? 이제 내가 끊기는 거고. 왜? 기코가 조금씩 띠 끊기거든. 내가 음... 끊기는 아, 그냥 모드 빼고 들어갈까, 이제? 이거 모드 있는 서버를 따로 복구해두고. 일단 덮고 오면은 그렇게 말해보죠. 이케이 어. 어차피 이미 날라가가지고 지분 복구에넣은건 다시 저장해 놓아야겠다 응.